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ADHD 자폐를 이기는 뇌면역영양요법 1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주로 조리법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그이 제가 제 환자분들하고 치 취하면서 식요법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음, 식욕법은 열심히 하시는데, 실은 이 조리법에서 문제가 생기, 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이 주제는, 음, 어, 소금에 대한 이야기나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조금 더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급한대로 부모님들이 식욕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조리 방법을 갖다가 좀그 살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정보 전달, 조리 방법을 좀 개선시켜 주십시오 하는 바램으로 어, 정보 전달 목적으로 간략하게 강의를 해 드립니다. 짧을 거예요. 자,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을 가하면 어, 독이 되는 식물성 기름, 뇌손상 위험 증가되는 백색 정지세금. 지금 기름하고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근데 기름 중에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그 기름이라고 오해가 되고 있어요. 뭐 특히나 요새 이제 올리브 오일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 뭐 올리브유로 튀겨서 좋은 뭐 이런 식의 광고 카피들이 많은데 아 식물성 기름이 좋다라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거든요. 이 식물성 기름은 어떤 열이 가면 독이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소금에서도 백색 정제 소금을 이미 되게 중요해요.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 소금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뇌손상염을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하이면 부제를 달아놨어요 어 요리를 할때 볶음이나 부침 요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라 다른 식물성기름 다 제거, 없애버리고 코코넛 오일로 요리를 하세요 라는 얘기고 소금 간을 한다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알고 계시면 뒤에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볶음요리보다는 삶고 찌는 요리를 하는게 좋아요 볶음이라는 것들은 이제 기름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굉장히 고열에 가열이 되어져서 음식이 직접 가열이 되는 방식을 택하는 건데 삶거나 찌는 거는 스팀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해서 백도가잘안 넘어간다고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고열로 직접 볶는 것보다는 저온에서 요리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왜그러면 좋은 기름도 고열이 가해지면 산패가 됩니다. 예? 이산패라는건 뭐냐면 이 주로 불포화지방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불포화지방산이 식물성 기름이 많아요. 동물성 기름에도 일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식물성이건 동물성이건 다 있는데 양이 많고 적은 걸 따지면 식물성 기름이 주로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돼 있거든요. 이 불포화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즉 산소와 결합되면서 변질되어서 과산화지질로 변질되는데 이 과산화질로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현재까지 주되게 이야기되는 것은 과산화질이 혈관의 경화를 촉진시키고 안에서 단백질로 결합시켜서 뇌혈관질환을 갖다 만든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전반을 갖다가 악화시키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염증을 갖다 악화시키는 원인물질로 됩니다. 이산폐라는 것들 자체가 네. 이그니까그 좋은 기름을 갖다 식물성 기름을 써도 고열이 가해진다면산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할 때도 볶음 요리 갖다 직접 하게 되면 원 재료에 있는 기름들이 산패가또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찌거나 볶거나 그러면 이 산패 자체가 찌거나 삶아 버리면 저온에서 상대적으로 직, 직접 가열 열이 가해지는 것에 비해서 어, 저온에서 가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패가 훨씬 덜 진행되죠. 자 그래서 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그 오일들이 주로 식물성 오일들이에요. 올리브 오일도 건강이 좋다는 건 생고로 먹었을 때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로 튀기면은 그 문제가 됩니다. 산패가 상당히 진행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까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포도씨기름, 이들 거 기름 참기름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고열로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음. 제가 그 참기름으로 그 사용하고 나면 아이가 증세가 악화되는 애들 되게 여럿 받거든요 이게 모두 뭐냐면 삼패가 진행된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열의 조리법은 음식 재료의 기름에 삼패를 추진시킨다 저온요리법은 삼고찌기가 난저하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볶음요리보다는 삼고찌는 요리를 택하세요 예? 예? 제가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이 불판에 직접 굽는 방식을 독하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그화열이 직접 그 직접 가열되는 이 거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특히나 숯불가열되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그래서 변질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름들이 에, 근데 삶거나 찌거나 그러면 우리 기름이 쭉 빠져나가기도 하고 기름에 가열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저온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삼패가 진행되지 않고 안전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볶음요리보다 삶고 찌는 요리를 갖다 하는 게 맞는데 부득불 기름을 사용하려면 포화지방이 주종을 이루고 그래서, 산패가좀 방지된 거죠. 발연점. 타 들어가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안전한데, 가장 안전하게 권할 수 있는 건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굉장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나중에 기름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서 말씀드릴 텐데, 라디오, 돼지 비계를 갖다 기름을 이용하는 경우도, 이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포화지방산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패가잘안 되고요. 어, 식물성 기름 중에 그나마 좀 쓴다면 아보, 어, 아보카도 오일이 어, 좋아요. 이거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은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그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기 힘들어한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그러면 어, 검색을 하시면 코코넛 오일 중에 그 냄새 향 자체를 제거한 코코넛 오일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부침이나 어, 볶음 요리를 갖다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그것도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좋은 기름, 그 볶음 찌, 찌는 요리로 위주로 하는 게 좋,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름 자체가 변질되는 방식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이 앞에서 뭐 그릇된 카제인 다이어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지연성 알러지 검사한다면 식이요법을 한다 하더라도 실은 그 효과가 무너져 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리 방법을 꼭 바꾸세요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면 문제가 되는 건 소금 문제예요. 소금. 이 정, 소금의 결론은 정제 소금, 하얀색 고운 소금들이죠. 하얀색 고운 소금들. 이 정제 소금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연 소금으로 요리를 해야 돼요. 이 소금을 갖다가 이 저염식으로서 소금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한번 다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학과 관련된 것, 발달장애아도과 관련된 에서 영양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간에 이 소금이 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애들한테 그냥 저염식 먹이는 필요 없어요 건강한 소금이 되면 되게 풍족하게 먹이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소금이 어왜 그러냐면 이 소금이 손상된 장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관건이 돼요 이소금에의해서 충분한 염분이 있어야 위산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위산을 갖다가 하는 재료가 이 염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금 같은 원료를 서 위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저염식을 하면 위산 분비가 억제가 되어버리고 위산 분비가 억제되면 가이 멸균 기능 균을 죽이는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건강한 소금이 들어가야 되면 위산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멸균 기능도 회복되고요. 그로부터장 손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글루텐이나 카제인 다이어트, 그 다음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단백질 검사를 갖다 조절할 때 되면, 근본 원인이 뭐였냐면, 장노수증후군이었죠. 세는장증후군. 이 세는장증후군을 갖다 만들어내는 장손상이 원인이었는데, 이게 소금을 갖다가 저염식으로 해서 잘 먹지 않는 식습관이 있으면, 이 장손상을 유발하는 장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게이 뇌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매우 중요한데요. 소금은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한 그 미네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천연 미네랄의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갖다 풍족하게 먹어주면 미네랄이 충분히 섭취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그 성분이 많은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 말고요 아주 미세성분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있는 게 소금이에요 근데 이런 미세성분의 미네랄들이 대부분 뇌의 신경기능을 회복시키고 신경기능을 그 완성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성분 중에 안 좋은 게신경계 독성으로도 작용하지만 영양소로도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풍부하고 건강한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 풍족하게 먹어주는 것 충분히 먹어주는 것은 이 뇌신경 발달에 있는 과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소금을 먹고 있지 못하고요 정제소금이 주로 이제 복용하고 먹고 있는데 이 정제소금이라는 게 집에서 쓰는 맛소금 같은 고운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맛소금까지는 아니라 굵은 소금 중에 하얀 소금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소금은 뭐냐면 깨끗하게 자꾸 씻어내는 과정에서 하얗게 만들려고 천연 미네랄이 소실되어 예? 세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은 소금이 NAC에도 다양하게 있는 미네랄 자체가 소실이 되고요 이 정제 소금을 갖다 뭉치는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화학적 약품들이 첨가되는데 주로 요구드나 불소가 첨가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규소산 알루미늄이 첨가됩니다 이게 들어가서 소금 같은 경우 축축해지면서 뭉치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소금들이, 하얀 소금들이 뭉치지 않는 이유가 이 알루미늄이 첨가가 돼서 그래요. 근데 이 알루미늄은 치매 유발 물질로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 됩니다. 예, 물론 논쟁의 여지이 있다고 그러지만 아이들한테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위험한 그, 불어먹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제소금이라는 거는 결국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은 제거시켜버리고 이 두뇌 발달에 독이 되는 불소나 알루미늄이 첨가돼서 만들어진 게이 정제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뇌질환이 있다면 정제소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천일염이 방법이죠. 천일염이면 이게 색이 검은스스로 하고요. 입자도 그 굵고 작은 게막 섞여 있죠.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낸 소금이죠. 이 천일염은 바다에서 있었던 무기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소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다 자체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일염을 먹으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오염되기 전 바다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염이에요. 암염. 암염이라면 뭐냐면 암석, 소금이 굳어져서 덩어리가 돼서 돌같이 됐다. 그래서 암염입니다. 암염. 이 암염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바닷물이에요. 옛날 우리 인간이 환경오염을 만들기 전에 순수하고 깨끗한 바닷물에서 굳어져서 증발하고 소금이 만들어진 게이 암염이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있기 전에 아주 건강한 지구의 미네랄들이 뭉쳐진 게이 암염이거든요. 진정 건강하고 환경 친환경적인 소금이에요. 이 암염 중에서도 그 이런 그 기능의학을 하는 분들이 추천하는 소금은 히말라야 핑크 소금입니다. 이거 히말라야 산에서 그, 그 채취가 되는 암염인데 색깔이 핑크색을 둔다 해서 핑크 소금이라고 해요. 이게 다양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핑크 소금을 색을 띠는 겁니다.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갖다가 사용하면 뭐 이걸 저염으로 먹어야 된다면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애들이 입맛에 따라서 충분히 먹어도 됩니다. 저도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주로 이용하고요. 오히려 짭짤한 맛을 갖다 내면서 다른 양념 없이 그 식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이, 이거 많이 먹지만 혈압 이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말씀드려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그 검색해보시면 직구하는 데도 있지만 요즘은 마트에 가도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갖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단에서 소금을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 바꾸시고 가능할 때 충분히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사용하세요. 이건 아이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식욕법을 해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 조리법은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로 기름을 사용하는데 코코넛 오일 문제 즉 식물성 오일은 제거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정제소금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나 코코넛 오일로 대체하실 것을 권유하면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